안녕하세요 계양식 채널의 자취아재 t v 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토마토 소스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토마토 소스를 이용해서 응용 요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리명은 뚝배기 홍합찜 인데요 만들기도 쉽고 추운 겨울날 캠핑가서 술안주로도 괜찮으니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뭐 재료도 진짜 아주 단출한데요 일단 싱싱한 홍합이 있어야 됩니다 홍합 같은 조개류를 이렇게 요리하실 때는 꼭이 조개 상태를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많은 조개, 뭐 바지락이나 모시조개가 있다면 그중 하나라도 이렇게 상한게 있으면 요리를 다 망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손질을 하실 때 하나하나 냄새를 맡아 가지고 괜찮은 것을 이렇게 확인을 꼭 해주시는 것을 잊지 말고 좀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홍합을 먼저 손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싱싱한지 일단 냄새를 맡아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홍합은 이렇게 지저분한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지저분한 것을 홍합 껍질로 이렇게 제거를 해 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제거를 해주면 이렇게 없어집니다. 요거를 한번 씻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뒷면을 보시면 지저분한 게 있습니다. 이것을 살짝 떼 내시면 되거든요. 제가 어제 홍합을 구입했는데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손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살짝 틀어놓고 저는 손질을 하거든요. 이제 손질이 다 됐습니다. 뭐 홍합은 따로 해감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냥 이렇게 물기를 제거하고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리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불을 올리시고 올리브 오일을 좀 둘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올리브 오일, 올리브 오일 둘러 주시고 어, 마늘이 없어서 일단 양파로 좀 대체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뭐 마늘이 있으면. 마늘을 살짝 세긴하게볶어주시면 되거든요 페페로치노를 좀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페페로치노를 뭐 이게 꼭 없으면 청양고추나 이런 걸 넣어 주셔도 되거든요 약간 아무래도 이런 거는 약간 매콤한 요리가 좀잘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저는 한 3개 정도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홍합을 좀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샤도네이라고 있습니다. 샤도네이나 쇼빈용 블랑을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와인. 입을 네. 게 올리고, 어, 뚜껑을 이렇게 살짝 덮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뚜껑을 덮어주시면 입을 다 벌리거든요. 지금 입이 다 벌어졌거든요. 입이다버어졌으면 토마토 소스를 좀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소스 양은 개인 취향이기 때문에 토마토 소스가 너무 많은 것보다 는적당량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적당량 음. 어, 파슬리도 좀 뿌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추도 조금 뿌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요리를 한번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날에 이렇게 친구들이랑 같이 캠핑 가셔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뚝배기 홍합집을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홍합 같은 경우에는 저렴하면서 맛도 있기 때문에 겨울에 참 좋은 요리라고 생각하거든요 토마소스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놓으면 뭐 파스타나 이런 홍합찜을 하기 아주 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정도 만들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